따랑 땅슛 타이밍 끊어 들어가거든 안 들어갈 것처 하다가 순간적으로 오른 발이 닿자마자 뒷발이 나와야 돼 바로 크로오버 가면서 픽돌아 들어가야 돼 바로 둘 이렇게 들어가야 돼 바로 바로 가면서 볼을 하는 거 보고 이렇게 하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돌아야 돼. 상황을 보고 내가 이쪽으로 들어가야 다단편안해 되면은 빨라요. 한번 느끼고. 어렵지 않아. 아까 우리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 똑같은 거야. 네? 오면. <웃음> 자, 처음에는 노란색이, 이제 등지고 드립, 드립을 치면은 노란색이 오른발, 왼발이 흰색 된단 말이야. 너네 다리가 기니까 더 벗어나도 상관없어 근데 이 위치만 맞춰서 박수를 치면 이제 시작인 거야 드블 치다가 박수 치면은 땅 치고 두 번째는 더블 탭 하고 드리한번더칠 거야 더 치고 힙스위치를할 거야 힙 스위치 땅 쳐서 왼발이 노란색으로 오고 오른발이 흰색으로 가야 돼 오케이? 근데 이게 동시에 떨어지면 안돼 동시에 떨어지면 밸런스를 잃어 이게 되면 수비가 옆에서 붙기만 해도 잃는단 말이야 축발을 먼저 잡아야 돼 앞에 있는 발이 온 노란색으로 잡아서 축 발을 잡고 이렇게 떨어진다 생각하면 돼땅 따당 땅슛땅 따당 땅 스위치 원투 맞아 슛까지 땅 따당 땅힙 스위치 오케이 굿 박수 투면땅땅힙 스위치 오케이 지금은 두 발이 같이 떨어져가지고 중심을 잃었어 먼저 축발을 노란색에 갖다 놓고 해야 돼. 그래서 이것도 빨리 할 필요 없이 리듬을 좀 타야 돼. 하나, 둘, 셋. 그렇지. 지현아, 시선. 시선. 이주으면안되 여기 봐. 시선 앞에 보고. 그렇지. 이 축발을 먼저 잡고 해야지. 아까 우리 드래그 스텝처럼. 상대방 축발 잡고 밀고 떨어져야 된단 말이야 땅원투이 동시에 떨어졌잖아 지금 어. 원투 그렇지 가만히는 더 쉬워 그렇지 굿굿자 다음 거자그 다음은 하프 스핀 반대로 갈 거야 하나 둘 하고 이제 원드브 없이 한번 최대한 끈 다음에 그 왼발이 파란색 오른발이 빨간색으로 갈거 이쪽으로 공은 발 앞에 발 앞에다 쳐놓고, 왼손으로 가져가는 거. 내가 타이밍 잡으면, 한번 더블 탭 하고, 쭉. 지금 노란색인 색에 있다가, 붕 뜨지 말고, 바로 발만 바꾸면 돼. 발만. 그치. 근데 지금 지현이는 공을 왼손으로 갖다 줬거든? 그런 것보다는, 오른발 앞에다 쳐놓고 왼손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 드리블을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공이 어디 못 가게 스피을 살짝 줘서 이렇게 잡으면 돼 오른발 앞쪽에다 치지만 스피을 잡아야 돼 그렇지 굿 더블 탭 나이스 이게 살짝 딜레이 해놓고 타이밍 끊어 들어가거든 안 들어갈 것 같이 하다가 순간적으로 오케이. 중심이 갔을 때 오른발로 다 쏠려야 돼 그렇지 굿 나이스, 굿, 순간적인 시드를 도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 드리블이 떨어져야 되는 타이밍에 돌아봐 둘, 끌고 땅, 그렇지 굿 똑같이 해서 하나, 더블 탭땅 하나, 끌고 땅, 오케이 시간이 출발 <웃음> 오케이, 1점 굿, 굿 1점. 오케이, 1점, 1점. 야. 그렇지, 그 굿. 어, <웃음> 어 웨이트 많이 했네. 흔들림이 없어. 자, 그 다음은 드랍스루. 드랍스루. 아까 똑같이 처음 거 처음 거 하나, 더블탭, 땅, 드랍했지. 드랍스루는 앞에 팔 붙여놓고 앞에 팔로 접지려고 준 다음에 이발 떼면 안 돼. 뒤에 팔이 빨간색 위치를 나가는 거 빨간색 위치로 이발 때면, 발 바꾸면 은나 혼자 있는 거고 상대방을 이쪽으로 몰아라 으면이발 붙여놓고 몸만 트는 거야, 몸만 자, 중요한 거는 수로 나오는 발이 드랍 수로 나오는 발이 이 정면으로 나가면 안 돼, 못가술루 나오는 발이 이 빨간색 안쪽으로 안 들어오게 그리고 매트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지 않게 왜냐면 드랍 수루는 스탑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벗어나면 이게 몸이 끌려 나간단 말이야 매트에서 최대한 안 벗어나게 한 뒤꿈치 정도 걸려있게. 어, 스루에서, 원드리브 슛. 땅 드랍, 스루. 그렇지. 동작은 정확한데, 오른발이 닿자마자, 뒷발 이 나와야 돼. 바로. 이제 몰아, 몰면서 드랍 만들고, 오른발이 더 나와야 돼. 더 공격적으로. 왼발 닫고, 잡고, 오른발 잡고일일로 오거든? 그게 아니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와야 돼 이쪽으로 쌍, 원, 투 오케이 굿, 나이스, 오케이, 고! 나이스, 굿, 굿, 굿, 굿. 승현이는 앞발 닫자마자 뒷발 빨리 나오는 거 연습하면 될것 같아 어. 자, 물한잔 먹고 오케이, 지금 요소들은 다한 거야 왼손, 왼손 등지고 있다가 예, 코는 그냥 스타트 위치야. 더블 셋 없지. 그냥 땅 쳐서 드랍, 스루, 크로스오버를 하면서 러닝 스텝으로 뛰어가는 거야. 그냥 공 들고 뛰어가는 것까지 할게. 여기까지만 뛰어오고 그냥 다시 돌아올게. 둘, 셋. 오케이, 굿. 원, 투, 트리 그렇지. 지금은 공이 먼저 떨어졌거든? 공이, 공이 떨어졌는데 몸에안 들고 있으면 못 봐. 드랍스에서 그 크로스업 할때 몸이 같이 가요 동시에 여기서 막히면은 둘 네. 여기까지만 네. 여기까지 오케이 굿둘셋둘 둘. 오케이 살짝 몸이 안 움직였어 공하고 같이 네. 움직여야 돼둘셋 네.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내가 크로스오해가지키려고 뛰어가다가 상대가막 막은 상황이야 그래서 왼발로 멈춘거야 멈춰서 여기서 점프를 뛰어서 파란색 빨간색 오케이. 그래서 파란색 빨간색에서 아까 우리 일로 갔잖아 일로 가는 척하고 절로 가는거야 시선까지 저쪽으로 주면 좋지 진짜 들어가는 것처럼 이쪽으로 하나, 둘, 점프. 어디가, 어디가? 더 나가면 안 돼. 여기, 가 네? 축발 잡아야 돼. 슬로우 모션, 슬로우 모션. 아니, 공이 거기 떨어지면 안 돼. 딛고, 이발 안 떨어져야 돼. 동그안 떨어져야 돼. 공은 무조건 여기에 떨어져야 돼. 두 발하고 동시에. 둘, 나이스. 둘, 셋, 점프. 딱랑 그렇지. Good, good. Good. 야, 예전 같으면은 치고 와서 갔다 왔다 가는 척 하는 거 있잖아. 공 들고 많이 갔단 말이야 이렇게 이런 거잘안 속아 왜냐면 들고 가기 때문에 수비도 왔다 간단 말이야 수비가 왔을 때다 가려면 왔을 때 공이 떨어져야 돼이미세한 차이에서 데껴지는 거야 그렇지 하나 둘셋굿굿굿굿굿 굿, 굿, 굿. 굿. 따다다 땅 그렇지 굿굿굿 굿, 굿. 네, 처음이니까 점프를 뛰지만 나중에 점프 뛰면 안 돼. 크로스오버 가면서 휙! 돌아, 봐 가야 돼, 바로. 뒤, 딛고! 쳐야 돼, 바로. 이 왜냐면, 네, 수비들이 너네 필사적으로 맞고 있기 때문에 동작, 이런 동작 하나하나에 반응한단 말이야. 둘, 셋, 둘, 셋! 더 돌아야 돼, 돌아야지. 오다가 딛고 이걸 돌아서 가져가야 돼. 포켓을 아까 우리 여기 있는 거 뺐잖아. 둘, 셋, 좋아, 둘, 오케이. 자, 딛고, 딛었을 때 공이 앞에 있잖아. 얘를 이렇게 때리겠지. 그렇지. 공을 보여줘야 돼. 포켓 때리고 한다 생각하면 돼.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등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매트를 벗어나, 벗어나면서 벗어나드라을드 받을 거야 내가 박수를 치면땅 치면서 오는 거야 어 원투 스텔이 좋지 두발보다는 항상 오케이? 그래서 스루 트루. 스루하고 들어갈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여기 하이트스에서 잡잖아 자그뭐 그냥 땅 치면서 들어가는 거야 공간을 만들고 너희 휴지 오니까 붙어있잖아 공간을 만들면서 드랍 잡고 수를해서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지금 막혔다는 걸 인지를 한 거야. 그래서 원드립을 치고 투드립을 때 바로 레스를 넣으면서 공을 보호하면서 포스터블로 전환할 거야. 드랍스로 원드립을 치고 딛고, 레스를 넣고 딛고, 딛는 발로 포스터블로 오면 돼. 하나, 둘, 셋, 넷. 더블 탭이한 상황에서 보호를 순발려 있게 하는 거야 이게 도는 거야 드리블. 이거는 박자가 안 맞은 거야 봐 박자가 맞아야 되거든 수를 넣잖아 드리블 떨어지는 스텝이 드리블 스텝이고 드리블 안 떨어지고 딛는 발을 모션 스텝이라고 하거든 드리블 모션 드리블 모션 네개가다 들어가야 돼저 내가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맞는다 생각해 봐 저 사람 위치로 몸을 붙여야 되니까, 거기 있어봐. 아, 됐다. 이렇게 밀고 들어가이 사람 여기든 여기든 저기든 간에, 어, 이 딛는 발로 들어가. 돌면서 보호를 해야 되거든? 손질이 어디서 들어올지 모르니까? 떨어질 때, 한번 버블샵으로 보호를 한번 해주는 게 좋지. 뒤치기나 이런 거다이는 사람 많으니까. 하나 둘셋넷따라 그렇지 굿! 이거를 연결해 준다고 저는 해요 지금 그 굿, 그그그 굿, 굿, 굿. 굿. 이렇게 들어가는 거 바로 바로 가면서보을 하는 거 보고 이렇게 이게 전환할 수 있어야 되거든 드라이브치다가 을 따다다다 따다, 따다 이렇게 두명 그 마지막 수 있는 말로 살짝 리듬을 타주는 게 좋아. 자, 다음 컷. 더블 탭하고 최대한 끌다가 우리 처음에 했던 거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하나, 둘. 그렇죠. 더블 탭에서 최대한 스텝만 바꾸는 거야. 이게 아니죠. 더블 탭하고 끌고, 더블 들어가는 거야. 자, 다음. 궁이 그 있잖아. 여기다 갖다 주면 느려. 어차피 막혔으면은 펀치, 펀치도 있고 그 드레드 스텟도 있으니까. 앞에다 쳐요, 앞에다. 레그스를 넣으면은 공 어, 여기 있거든? 여기 있는 공을 뒤집어서 포켓을 갑니다. 그거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둘, 셋, 넷! 그리고, 이거는 지금 리듬이 아예 없는 거예요. 자가 그, 레그 넣고 다음 짓는 발이 조금이라도 딜레이되면 내가 못 튀어. 바로. 그래 힘이 나와. 그렇지. 이거 조금이라도 늦게 짓으면 내가 이게 점프가 안 돼. 맞아 둘, 하나, 둘, 셋, 넷. 넷. 따잔 쭉. 그렇지. 근데 왼손으로 갖다 대서 또. 원, 투, 쓰리, 포, 포켓. 따잔둘 다. 그렇지. 좋아. 오케이. 등으로 느껴야 돼. 느끼다가똥 빠졌다 싶으면 바로 들어가야 둘, 셋, 넷, 넷! 자, 버블샷에서 조금만 더끌어 바로 들어가지 말고. 느낀 다음에. 그것도, 이것도 한 번에 느낄 수 있어. 붙어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공간 한 번에 쭉 벌려주면서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하는 거야. 이렇들어 쭉! 그렇지 셋. 그렇지 둘싹 아유 여기까지 올린 다음에 올린 다음에 아까 우리 공 들고 잡는 식으로 가야 돼 그래야 내가 막혀도 다시 나올 수 있어 이게 먼저야 이 플로트 드리블이거든? 공을 띄우는 드리블 공을 플로트하고 타고 순간 이렇게 돌아야 돼자그 다음 힙트립자 같이 됐어 걸어서 떨어질만 하고 딱! 이쪽으자원드림을 쳐서 힙쥐치 하는 거는 순발을이야 상황을 보고 내가 이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편장이 되면 은 빨라야 돼요 그래야 돼 그리고 가까우니까 드립을 땅 치고 그 스태블, 다음 스텝으로 오토 스텝으로 해요 바로 다음 바지 드립을 친 다음 바지로 이쪽으로 한번 느끼고 3시간 동이뛰어게그 약간 몸을 좀뛰어서어 뛰어들어, 뛰어들어. 뛰어들어, 뛰어들어. 뛰어들어, 뛰어들어. 이어들어 뛰어들어. 뛰어들어, 가들어 이 스트릿 스트서 아까 우리 드래그 스텝 한거 있잖아. 요 하고 비하인드는 때릴 거야. 그리고 스텝 배할 거야. 또블제 끌고, 땅, 밀고. 그다음 밀고. 밀면서 멈추는 거야. 볼을 들고. 또 때려. 어렵지 않아. 아까 우리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거. 똑같은 거야. 이게 나와야 돼 네? 어, 그렇지 잘했어 공안 떨어져야지 아니지 이렇게 되면 내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그리고 밀어내고 받을 수 없다고 했잖아 포켓 자꾸 꺾어서 들어야 돼그래 내가 황을 보면서 판단해야지 그렇지. 그, 그. 살짝 더, 우리가 그러니까 오버이션 해서 후면해야 되니까 더 들고 있어. 챌린지 볼 나오지 좋으니까깜아서 이렇게 해 이렇게 놓고, 안쪽에 있는 공을, 이 바깥쪽까지. 바깥쪽까지. 오케이. 자, 세번 설명 다 되는 것까지 자꾸 얘 빠지지 말고 얘한테 갖다 더블템 하면서. 더블템 하면서. 얘 갖다 부딪힌다고. 더블 o u b l e table. d o 얘얘다 부딪힌다고. e Double table. Double 블 a b l e d 블 u b 해봐더블 b l e d 고 u b l 때 table. Double table. Double table. d o u 어 l e table. Double table. d o u b 2발을 점프해 어. 아, 모르겠다 둘원투쓰포 그렇지 오케이 해 반대 셋넷 하나 둘 나이스 응. 그렇지 태그 태그 태그 형님 대? 반대? 반대로 도망해야돼 반대로 뛰었어야 되는데